방법이랑 스윙 궤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프로님이 회담을 적당히 하고 더 깔끔한 스윙을 하는 게 스윙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셔가지고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또올수 있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백스윙, 오버스윙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. 어드레스 자세부터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다른 문제점까지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조현지 프로님한테 이렇게 1대1 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요. 다른 분들의 스윙을 보면서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미딩에티로 잘 다운블로우 치는 방법을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킬러웨이만 살것 같습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공이 일관성 있게 나가지 않은 것이 고민이었습니다. 그립을 좀더 견고하게 잡고 어드레스 하는 것과 백스윙 시 오른손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. 가르쳐주신 대로 연습해보니까 공이 잘맞는것 같습니다. 킬러웨이 클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. You wear the same shirt as I do to be like me But it u don't fit, you don't o w n me I'll never ever be the same Oh Legend Yeah, I'm a legend Styled performance I'll tell you how it's gonna go From Callaway